모르셨나요? 아, <웃음> <잘한다. 웃음> <굉장히> 어색한 <웃음> 어머나 <웃음> 네 지금 또 어떻게 용민님하고 이렇게 또 1대1로 간만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또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또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포럼에서 용민님이 이제 고무사 모바일 안 하는 거 아니냐 안 보인다 잘 계시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모험가의 밤 이후로 특별히 나타나신 데가 없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약간 이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진짜 많아요 네, 제가 말씀드려야 될것 같긴 하네요 제가 검은사막 모바일 총괄 PD를 놓은 적은 없어요 계속 우리 팀장님들이랑 개발자분들이랑 같이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전략도 짜고 게임의 방향성도 결정하는 일을 항상 해왔고 제 메인 업무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업무 롤이 추가된 부분들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회사가 이제 좀 많이 커지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회사로 도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번에 공개되어 있는 신작들도 있고 그런 게임들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제 역할이 좀 생겼거든요 신작 게임 부문장으로서 저의 역할을 맡고 신규 개발진들한테 회사에서 만들어가는 게임 개발 방법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가이드하고 기획적인 부분들을 좀 같이 논의하는 업무를 메인 업무로 같이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웃음> 아, 아무래도 제가 우리 사에 들어온 지가 올해로 9년 차 정도 됐어요 검은사막 온라인 게임 디자인 팀에서 제가 막내로 들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쭉 게임 개발을 해오면서 저한테는 아무래도 검은사막이라는 IP가 굉장히 특별해요 그리고 검은사막 모바일이라는 IP는 검은사막에서 이어져서 만들었지만 제첫 PD로서의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절대 놓고 싶지도 않고 정도 들었고 앞으로도 쭉 열심히 해당 업무를 해 나갈 거고요 회사가 이렇게 커지고 이렇게 번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검사막과 검사모바일 을 유저분들이 있어 주셨기 때문이고 그런 부분들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웃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럼요. 지금 게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모험가의 밤을 기점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많은 모험가 여러분들께서 검은사막 모바일은 어떤 게임성을 앞으로 보여줄까에 음. 대한 궁금증이 전반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검은사막 모바일이 라이브한 지가 2년이 훨씬 넘게임이 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컨텐츠가 쌓였잖아요 맞습니다. 처음에 게임 개발을 했을 때 기존에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게임을 만들려고 애를 썼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알람 시스템도 그렇고 잠재력 전이 같은 것도 다른 게임들에서는 볼수 없는 형태로 최대한 유저분들이 그동안 답답했던 것들을 잘할수 있는 게임이길 바랬고 그렇게 만들었었는데 한 2년이 넘어가고 게임들이 컨텐츠가 쌓이다 보니까 불편해진 것도 많고 그리고 어려워진 것도 많고 라이브의 방향이 유저분들이 원하시지 않았던 방향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정비하는 시간을 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모언가의밤 이후로는 좀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들을 정비하는 데 집중을 했다 라는 말씀이신거죠 네, 그렇죠 모언가의 밤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대항하고 음흠. 정치 시스템이었던 <웃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정치가 어떤 건지 또 대항이라고 하면은 또 pc에서 이미 나왔던 것들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데 음.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최근에 들어갔던 콘텐츠들이 뭐 별자리 감전도 그렇고 그 관련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모 가입함 때 하기 전에 약속했던 것들을 좀 이뤄 가려고 했던 컨텐츠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모험 가입밤 말씀드렸던 것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개발 공수상 사실은 정치 시스템이 개발을 하긴 더 쉽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유저분들이 그렇게 컨텐츠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원하는 게임을 만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유저분들이 좀 이탈하고 있는 것들도 유저분들 직접 다 고민을 해주시고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 맞춰서 대항을 먼저 개발을 할까 하고 음... 결정을 한 상태고요 지금 대항 배경도 만들고 배도 만들고 아, 이렇게 만들고. 하고 있고 정치는 대항 나간 이후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항 콘텐츠는 올 여름에는 선보일 수 있게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정치 시스템은 올해 안에 최대한 잘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음... 오래된 게임이니까 이제 더더욱 개발에 대한 게임에 대한 애착이 더 유저분들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게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모험가의밤때 대항에 대해 설명해 주신 거 이후에 좀 오늘 버전에서 조금 더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아니, 근데 사실 큰 틀은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개발 큰 틀을 만들고 있는 거는 선박을 만들고 항해를 할때 노력을 하고 섬들 같은 곳을 탐험할 수 있고 우리들이 그동안 뭐잘 만들어왔던 가문이나 영지민들을 활용한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까 하고 있고. 또 대항해서 할수 있는 것들을 상상하고 계신 것들이 많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구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음. 기반 작업이 좀 걸렸는데 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모험가에방대 간략하게 설명을 듣긴 했는데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타 게임에서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콘텐츠인데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정치 시스템이 사실 이거를 처음 만들고자 했던 의도 자체가 우리가 유저분들의 니즈들이 다 일치되진 않잖아요. 굉장히 상충되는 의견도 많으시고. 맞아요. 그중에 우리가 좋은 것들을 잘 골라서 게임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유저분들께서 시스템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세팅할 수 있게 하면 유저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접근에서 시작을 했어요. 정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부 다 모든 세팅을 할수 있게 도와드릴 순 없지만 검사 모바일에서 뭐 신규 유저분들이 오시기 전에 좀더 적극적으로 유저가 많아야 될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음. 유저분들께서 투표를 해서 이번 주에 정책을 정하고 그것들을 세팅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스템이에요. 되게 신기한 시스템! <웃음> 인것 같긴 해. 진짜 말 그대로 무언가들이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더확와 닿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도 되게 점검 때마다 구현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제가 점검 때마다 세팅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으로 미리 구성을 해놓고 그중에서 유저분들이 설정을 세팅해서 할수 있게 하는 거라서 그때그때마다 서로의 목소리를 내고 유저분들끼리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되길 잘 바라고 있어요 아, 굉장히 유저 친화적인 느낌도 들고 소통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에 이어서 컨텐츠적으로도 이런 게 나오고 있어서 음. 뿌듯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또 길게 서비스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유저분들이랑 이쪽 세계에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고 그러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끌고 가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음. 했고 게임업계에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틀을 깨는 게 우리들의 일이기도 하니까 확실히 저희가 이제 모아시스처럼 라이브를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여러분들이 좀 신규 분들도 많으시고 복귀들도 많으시지만 굉장히 오래 즐겨주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분들 그렇죠. 보면 제가 더 많이 알아야 되면은 불구하고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의견을 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더 직접 내가 나서서 뭔가 해본다 라는 네, 느낌을 네. 줄수 있고 또 성취감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될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대안보다 음. 조금 더 기대가 되는 포인트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최초 음. 느낌이라서 아무래도 개발자들도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고 이 세상 자체의 주인은 뭐 모험가님들이니까 그분들께 주도권을 좀 어느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음. 네. 최초 시도인 만큼 또 좋은 결과를 <웃음> 위해서 화이팅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화이팅. <웃음> <웃음> 네. 열심히 만들어 주세요 어 제가 요즘 고민이 있는데 뭔가님들께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을 모용수님께서 아, 대신 <웃음> 네, 제가 감히 네, 마음이... 네. 어떻게 하면 검은 사망 모바일이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랑 음... 검은 사망 모바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어질지 뭘 하면은 이런 고민들이 요즘 진짜 많이 있거든요 요즘처럼 어렵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정말 큰고민이에요 그게 <웃음> 안하 <미안하시겠지? 아니>, 네, <웃음> 제가 생각했던 질문류가 아니어서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음.. 일단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가 결국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모형순이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런 소통하는 게 그거에 대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음, 해요 보면은 음. 이미 그렇게 많이 지금 하고 있지만 계속 모험가님들이랑 같이 가려면 결국 그분들의 목소리가 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저는 사실 이 펄어비스라는 회사에 와서 좀 놀란 점이 어떻게 보면 항상 이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음. 느낌이었어요 뭐든지 이렇게 했습니다 패치 끝 점검 끝 이런 느낌이 아니라 계속 여지가 항상 열려있는 느낌이었어요 음. 그래서 일단 내보내고 그 이후에도 피드백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계속 바꾸어 나가는 뭔가 다듬어 나가는 음.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계속 열려있고 계속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음. 결국은 오래갈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날 때도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계속 만나가면서 서로 맞춰 가야 오래 만날 음. 수 있잖아요. 나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야 하고 안 바뀌면 음. 헤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아. 보면 예시가 적이 상 한데 그렇게 조금 서로 양보도 하고 맞춰가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 좀더 좋은 음. 방향으로 갈수 있는 게 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드려봅니다. 아유, 예, 감사합니다. 진짜 훈련, 훌리... 어, 준비해 오신 거지? 아니요, 아니요. 너무 말씀 잘 하시는데. 느낀점이었던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자주 점검을 하는 회사도 음. 또 이렇게 계속 꾸준히 라이브를 하고 그때그때 바로 답을 주는 게 저로서는 좀 처음이고 신기했어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저도 되게 굉장히 아... 새롭네요. 많이 질문해 주십시오. <웃음> 아, 이거 예, 아셨 <알겠습니다>. 네. <웃음> 더 없습니까? 저야 뭐 예. 저도 좀 지금 꼬치꼬치 물어보고 싶은 그, 것들이 있어요. 사실 올해 여름에 또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하고 음. 대양도 아까 초반에 내가 너무 얼어서 제대로 못 물어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또 물어보실 것 같아서. <웃음> 네 제가 자세히 아시는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이요? 네, 굉장히 자세히 아십니다. 어머나 누구시죠? <웃음> 진짜 아시나요? 원래 믿지 못해요. 어,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이게 누구죠? 아. <웃음> <웃음> 아니야,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야, 아이고 아야, 안녕하세요. 아, 네네. 어, 아, 아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웃음> 진짜예상 못했어요. 아까부터 같이 있었는데. 여기 <웃음> 어, 진짜 웃기다. <웃음> 아유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아, <웃음> 화려한 인사였던 것 같아요. 진짜 어색했어요. 아, 어색, 어색한 척, 항원이다. <웃음> 어색한 척. 깜까도그죠 아, 한 시간 정도 됐었는데. <웃음> <웃음> 사실, 인터뷰를 내리서 계셨는데. 아 처음 왔을 때처럼 얘기할 때. 아, 얘는 깜짝 웃님이까 이게 프로 의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웃음> 콘텐츠기획팀 팀장님, 김주영 팀장님을 모시고 인터뷰 계속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간단하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콘텐츠기획팀장 김주영입니다 두 분을 이렇게 보니까 음, 아, 모험가의 밤시즌통 네. 같기도 하고 <웃음> 주영님이 모험가의 밤 때랑 또 모터뷰 때 다음 주영으로 아, 많은 모험가님들이 네. 또 용민님도 많이 찾으시지만 주영님도 굉장히 아, 네, 아, <웃음> 많이 네, 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거에 힘이 모아서 열심히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그 열심히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쪽으로 하시면 돼요, 이쪽으로. 아, 아 네네. 영민님 <웃음> 한테 여쭤봤더니 바로 소으시죠 아, 네. 왜오대 네. 소환으로? 네. 전화하시더라고요, 당장으로. 음. 대항을 먼저 여쭤봤었어요. 니까 용민 님께서 대항 많이 준비하고 있고 또올 여름 중에 예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름이에요. 네. <웃음> 너무 아, 더워요. 그쵸. 여름이죠. 아, 너무 <웃음> 너무 더운데 여름이 빨리 와가지고 대항은 언제쯤에 좀더규적으로 나오는지라든지 아, 대항... 좀더 자세한 내용을 네네. 얘기할 수있을까이 여름이 가기 전에 오픈하는 목표로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항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채강이나벌목이나 채집을 통해서 얻은 자원들을 가지고 선박을 제작하게 될 텐데요 이 선박에 이제 많은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 이 선박 가지고 다양한 물물거래, 무역 같은 것들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선박에 대포나 이런 것들을 장착시켜서 해상전도 펼치게 될거예요 아, 해상전도 네. 가능한 거예요 네. 선박에 전투력이 있을 예정입니다 자방이 또는 왜도왜이왜요자방왜다행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 네. 네. 네. 선박 가지고 월드 우두머리 칸 같은 그런 이제 월드 우두머리를 사냥한다던가 다양한 섬들을 들리면서 여러 가지 차롭기 펼쳐지는 이야기나 해적섬을 탈환한다던가 다양한 모험도 함께 준비하고 오, 있습니다. 그럼 좀 약간 모험가님들이 여러 명이 좀 모여서도 음. 할수 있는 형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제공님 <웃음> 아니 이게한 아, 아, <웃음> 마디로 말씀하신 걸 굉장히 너무 많은 걸 말씀을 이렇게 다 얘기할지 몰라요 <웃음> <웃음> 그럼 무역을 아까 하신다고 네네네. 말씀을 했는데 약간 뭐좀 월드경영 같은 느낌의 컨셉으로 음. 조금 이해를 해도 될까요? 월드경영 안에서 자원을 이제 구입하고 그거를 또 이제 다른 마을 가서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시점이 되요 네, 대항에서는 좀더 다르게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자원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해지진 않았지만 퍼러스 가구가 어떤 음 섬에서는 비싸게 팔려요 아니면 다른 재료로 더 비싼 재료로 아니면 다른 재료로 물물 교환을 한다던가 음... 이런 식의 대한 음... 무역 콘텐츠가 될것 같아요. 아, 좀더 아, 내가 원하는 됩니다. 재료를 필요 없는 재료를 소모시키면서 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무역 콘텐츠라고 아, 네.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네. 네. 네. 네. 네. 네. 이렇게 구할 아, 수 있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배에도 전투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전투력에 네. 포함된다는 것은 캐릭터의 전투력을 포함한 전투력인가요? 아니면 배 자체의 전투력인가요? 배 대한 자체에 건... 대한 전투력일 아, 것 같아요. 아. 좀더 논의를 해보겠다고요. <웃음> <웃음> 우선 배에 전투력이 있습니다. 아 네, 꼬끝이 좀으면 좋겠어요. 아 여름이 제일 아, 잘해 <웃음> 높은 단계 배를 선박을 만들면 전투력도 올라가고 보급대포를 이제 작작시켜주면 전투력이 더 올라가서 대항의 해상전을 에이. 괴수들도 잡는다고 하니까 네 괴수도 잡고 또 대항이니까 풍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풍향에 어? 따라서 역풍으로 갈 때는 우와. 돛을 접고 가야지 속도가 빠르고 맞풍일 때는 음. 돛을 오히려 펼쳐서 속도를 더 빠르게 낼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컨트롤적인 부분도 고려중인... 아 예... 제작하고 개발하습니다 <웃음> 끝까지 <웃음> 자신 있게 아, 말씀해주세요 <웃음> 다만들요 <웃음> <웃음> 아, 네. <웃음> 아, 아 그리고, 그러면 그 혹시 뭐이 영상이 나간 시점을 생각해 봤을 때 이미 여름이잖아요. 대양 외적으로 혹시 이제 여름에 많은 컨텐츠들 준비되고 있는 게 아, 있는지 여름 좀. 여름하면 또 저희 검은소방 모바일에 테르미안 해변이 있죠. 작년에도 테르미안 해변 이벤트를 했었는데 올해는 좀더큰 규모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르미안 <웃음> 해변에서 좀더 추가된 미니게임을 즐겨본다던가. 좋은 보상을 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대항이 있다고 래서 혹시 테르미안 쪽은 이번에는 없고 대항이 되나 싶어서 아 여쭤봤는데 아두개다 네. 나는군요 테르미안 해변이 먼저 나오고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테르미안 해변에서 선박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이벤트 같은 것도 좀아 진행하면서 대항을 준비하는 거를 여러분께 충분히 이제 알려드리고, 그 뒤에 이제 대항 업데이트를 음.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좀, 보기다 시원하네. 너무 울어먹고 다먹는거 같아요. 저도, 어? 아까 뒤에서 보니까, 유민님이 질문하셨던 것처럼, <웃음> 저도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웃음> 아, 저한테요? <웃음> 유저분들을 대표하시는 영수님께 <웃음> 아, <저한테요? 웃음> <웃음> <웃음> 예예예 예, 아, 네. 질문이와아 그동안 보셨을 때 많이 불편하셨던 건데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여기서 듣고 예전처럼 가능한 거면은 아 콘텐츠 그 충실하실 생각이군요. 아 네네. <웃음> <웃음> 이찮은 거예요? 잠시만요. 아이, 런거좀 미리 말씀해주시면 제가 진짜 딱 생각해서 오는 건데. 제 전투력이 이제 16,000대 정도 되는데요. 열심히 하고 있는 게북캐릭터 육성이에요. 음, 영광의 길도 맞아. 더 가고 싶고, 또 별자리라든지 음. 여러 군데에서 전체 감은 음. 전투력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북캐릭터를 많이 육성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아쳐 열심히 키워가지고. 아쳐도 돌파를 네. 많이 해서 열심히 지금 키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미 한번다깬 퀘스트, 물론 아, 자동으로 돌리는 네. 게 있긴 네. 하지만, 두 캐릭터로 육성을 할때는좀 그런. 과정을 조금만 더 편하게 음. 할수 있는 방법이 음, 있으시다면 음. 고민해봐 주실아네 주시... 그쵸 저희가 캐릭터도 많이 냈는데 <웃음> <나 알지. 웃음> 그 부분 되게 좀 얼마 전에 동양에서도아몇 네. 번째 각성 임무를 하는지 모르겠다 몇 번째 네. 메인 의뢰를 반복하는지 모르겠다 네 처음에는 나는, 되게 막 오오 이러면서 네. 했는데 이제 한 일곱 번, 여덟 번 하다 보니까 아그렇 일곱 번서 많이 했죠 살짝 조금... 네. 음. 예. 그래서 어 이런 거는 메인 의뢰를 본 캐릭터가 많이 진행을 했으면 은 두 캐릭터로 했을 때는 본 캐릭터 진행한 거에 따라서 메인 의뢰를 일정량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추가하려고 해요 그런, 그런 것들이 뭐... 좀더 빨리 해결되고 싶으면 그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메인 의뢰를 달성시키고 각성 의뢰 같은 것도 당장은 안되겠지만 가문 의뢰로 변경해서 저희가 캐릭터 의뢰랑 이제 가문 의뢰라고 가문이 한 번만 하면은 클리어 되는 의뢰들이 있거든요 그런 의뢰들은 가문 의뢰로 변경하면서 한 번만 이용하시면 그 뒤로는 스킬이 자동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당장은 빠르게 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도 그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주... 네. 다음주... 아니 최대한 빠르게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 이제 개발상의 변수가 생길 수는 아, 있어서 TK 약속을 네, 네, 하는 것보다는 네. 네.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어. 네. 사실 일정님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다행히 좀 질문이 맞아떨어진 것 같긴 합니다 좋았어 아, 그렇요 지금 아, 예, 아, 좋았 오늘 어떻게 하셨는지, 소감 한 말씀 가능하실까요? 오랜만에 일단은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리게 돼서 너무 뜻깊고, 모형 손님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일이 많이는 없지만, 이렇게 모험가님들의 그 목소리를 전달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좋은 게임으로 보답을 할수 있게 저희가 초. 개발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모험가 분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웃음> 갑자기 <이렇게>. 겸, 겸손해지네요. <웃음> 갑자기 소중되게 <수술을 웃음> 되게 <웃음> 잘하셨어. 아, 굉장히 겸손해집니다. 아, 네. 저희 우리 다음 주 형님도 그러면 또한 아, 말씀 네. 해주셔야죠. 재밌게 플레이 하시는 음. 모험가 분들이 뭐 여러가지 불평사항들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다음 주까지는 아니지만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는 거는 빠르게 적용해서 더 좋은 검은사망 모바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웃음> <웃음> 말이에 되게 쑥스러워 하시면서 말씀을 <웃음> 하시는 것 같아요 엇? 영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웃음> 아 저도 오늘 사실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어서 진행을 할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회사에서 보답 그렇게 <웃음> 막혀서 보니까 <웃음> 너무 어색하고 사실은 되게 되게 친근하게 말씀도 잘 해주시고 또 평소에 이제 방송하거나 하기 전에 많은 조언들 주시는데 또 새삼 이렇게 해서 보니까 좀 머슥머슥하게 했는데 좀 어쨌든 본질적인 내용이 잘 전달되었으면 음.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또 필요한 일 있으면 제가 또 많이 전달을 드리고 또 해주신 말씀들 다잘 전달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언제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모가님들 편에서 저희한테 계속 열심히 얘기를 해주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순이기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네 오늘 인터뷰해 주신 두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용민 PD님하고 주영 팀장님하고 함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